형! 이거를 어떻게 어 해먹을래요? <웃음> 근데 이거야말로 술방으로 해야 될거 아닙니까? <웃음> 하여이 겁나 많은데? <웃음> 야! 아, 야 듣기만 해도 아, 안 걸릴 것 같아. 다시 <웃음> 다 강승인 감독님의 잘못입니다. 아, 그렇죠?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프로듀서 김현승입니다아 PPL 안 넣어줘요? 빨리 넣어줘요.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알람과 몰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알람과 몰라? 오늘은 그 구독자분들께서 제보해 주신 내용 중에서 과연 음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아주 소상하게 또 저희가 그런 쪽은 또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어폰 보다 할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아, 많죠. <웃음> 네. 근데 이거야말로 술방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여이 겁나 많은데? <웃음> 음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뭐 프로듀서, 뭐 엔지니어 뭐 이런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들 하는지 네. 그 다음에 뭐 녹음은 뭐고, 믹스는 뭐고, 뭐 마스터링은 뭔지 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어, 음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서 각자의 롤이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사람은 제가 네. 봤을 때 뮤지션인 것 같고요. 아, 아티스트. 음, 아티스트인 네. 것 같고. 그 다음 중요한 사람은 쩐주. 네. 쩐주. <웃음> <웃음> 돈 되는 사람, 어? 제작하는 사람, 제작자. 그렇죠. 그렇죠. 아, 이 집은 완전... 합이죠. <웃음> 그다음에 프로듀서도 있겠고 녹음 엔지니어, 믹스 엔지니어, 네네. 뭐 마스터링 엔지니어 엔지니어들. 뭐, 네. 엔지니어들이 네.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아티스트가 먼저 곡을 이제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작곡을 이렇게 해온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프로듀서가 있는 경우와 프로듀서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일단은 프로듀서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회사를 대표해서 제작사를 대표해서 네. 음악적인 총괄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뭐 하는 사람이면이뮤션을 가지고 돈을 만드는 사람이죠. 작품이 아니라... <웃음> <웃음> 야, 이게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웃음> 돈이 근데, 되는 멋진 작품. 아, 그렇죠! 뭐, 뮤션도땀 파서 생활하는 거 아니고 제작사도 땀 파서 생활하는 거 아닌데 프로듀서는 영화에서 영화 감독과 같은. 아, 지그렇 모든 걸 지휘하는 사람. 보통 이제 뮤지션들의 음악이 초창기에는 거의 스케치 단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스케치 단계를 진짜 이제 작품으로 만들 음. 수 있게 이 밑그림과 이전 음. 과정을 머릿속에 담고 있는 사람이 네. 바로 프로듀서예요. 음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가 어? 내가 새로운 파스타를 하나 생각해냈다 그래서 이 파스타를 만들어야겠다 음. 라고 프로듀서를 찾아가는 거죠 음. 그러면 뮤지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그 파스타를 프로듀서와 같이 만들어냅니다 네. 머릿속으로 그쵸. 그리고 그 그걸 이제 뮤지션이 실제로 조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엔지니어들의 음. 도움을 받죠 네. 그런 엔지니어들이 아 이때는 요 해산물이 좋고 요때는 음. <웃음> 요런 미원이 좋고 음. 감미료 조미료 다 쳐주면서 네. 완성을 시켜줍니다 네. 그리고 프로듀서가 이건 아니야 <웃음> 야, 아, 야 듣기만해도 아, 안 걸릴 것 같아. 다시 <웃음> 어. 종종 발생합니다. 아 그래. 그렇죠. 다 이제 저희 엔지니어, 뮤지션, 프로듀서 다 모여서 와 이제 음. 정말 이 맛있는 파스타를 만들어냈어. 음, 음. 제작사 대표님이 이건 아니라. <웃음> 마지막 포스는 쩐주죠. 어. 그렇죠.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음. 아마 이해. 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해. 어떡해. <웃음> 야, 아름답게 가자 우리. 아, 아름답게. 어, 이렇게 이건 아니야만 어, 없으면. 어, 아 예, 네. 예. 그것만 아니면 예. 이 음악하는 만들어지는 과정이 음, 이렇습니다. 뮤지션들이 음, 음. <웃음> 처음에 이제 스케치나 이런 것들을 가져왔을 네. 때 네. 실제로. 녹음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믹스하고 마스터링까지 거쳐야지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그 음원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그 녹음과 믹스와 마스터를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 저희 비유법을 <웃음> 한번 들어가보죠 준비해왔다 아, 준비해왔다 어, 네 저희 아, 저는 한 십몇 년 동안 쓰고 있는 비유법이 있어요 일단은 녹음은 채굴 과정 같습니다 아 채굴? 아예 뭔가 이렇게 캐내는 거죠 네. 다이아몬드를 네. 다이아몬드 를 원석을 캐내는 작업이고 믹스는 그 캐낸 다이아몬드 원석을 커팅하는 작업입니다. 어. 예쁘게 예쁘게 음. 팔릴 수 있게. 네. 그 다음에 마스터링은 원석을 예쁘게 포장하는 작업입니다. 어. 마무리. 쫙! 어떠십니까? 비슷하네요. <웃음> 비슷할 수밖에 없지! 오, 오, 쌤. 뭐 어. 어, 일리 있어. 음. 어. 또 제가 또한 십몇 년 동안 주장하고 있는 이유 법도있습니 <웃음> 어, 어, 어, 어, 예. 일단 사람의 얼굴을 음.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성형과 쪽인 거 어, 그렇죠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음. 녹음 과정은 음. 눈, 코, 음. 입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하나씩 음. 만드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로테스크 해줄 때그그 다음에 이제 네. 믹스는 이거를 이제 다 얼굴에 이제 붙이면서 어 막상 눈을 붙여봤더니 음, 음.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눈이 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고 눈을 살짝 깎거나 튀우거나 음. 코를 음, 조금 더 높인다거나 음, 음.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성형. 음, 강남에 많이 계시죠. 그렇죠. <웃음> <웃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스터링은 화장. 아 네. 맞네요. 메이크업. 네 맞네. 네. 그래서 믹스 엔지니어와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하는 기술이 좀 달라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아예 바라보는 관점, 관점 자체가 예, 다르죠. 저희 같은 경우는 수정을 해야 된다. 음. 그러면 칼부터 메스 아, 어. 저는 메스 <웃음> 다이아몬드도 <웃음> 깎는 <웃음> 칼부터 들이대고 네. 마스터링 엔지니어들은 뭔가 이렇게 굿 터치 포장 작업들에 네.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네. 벌목꾼 여러분들은 사실 믹스본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마스터링 하기 전 단계의 믹스본이라는 걸 네. 들어본 적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화장 전 모습을 보신 적이 별로 네. 없을 거예요. 쌩얼이요. <웃음> 사실 믹스본은 여러분들이 듣는 음원들하고는 좀 사뭇 다릅니다. 소분이 작고요. 아, 레벨이 굉장히 작아요. 네. 딱 들으면 우와, 이고 이거... 음원으로 낼수 있어라는 생각도 들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도 네. 간혹 있죠. 간혹 있죠. 예전에 멱살잡이하고 그랬다니까. 형 이거를 어, 어떻게 음원을 내요? 아니 마스터링 아직 안 했잖아. 아니 그래줘요 그리고 네. 모든 책임을 마스터링에게 넘기지. 아 그렇죠. <웃음> 우리가 잘못한 건다 마스터링 탓이야. 강남도 보고 있나? 믹스본과 마스터링본을 한번 샘플로 들려드려볼까요? 누구걸요 <웃음> 아, 전 공개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진짜요? 네. 다강승인 감독님의 잘못입니다. 이러면서. Yes. 아, 그렇죠. <웃음> 그러니까 믹스 사이에도 네.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습니다. 사실 아... 녹음을 한 거를 그대로 믹스로 쓰지 않아요. 누굴 얘기하는 거지?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네. 편집하고 다듬는 작업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악기를 연주를 해놨는데 뭐 박자가 좀 밀렸다거나 이런 거다 보정 가능하거든요. 아, 그렇죠. 뭐 보컬이면 튠, 피치를, 피치가 떨어졌다거나 웬만하면 가수 만들 수 있지. 아, 음정보정 <웃음> 기가 막혀요. 그 안감독 같은 경우는 <웃음> 튠으로 <웃음> 건물을 탈 <웃음> <살> 거라는 <웃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믹스 엔지니어들 밑에 네. 어시 네, 그렇죠. 어시스턴트 엔지니어들이 있었잖아요. 네. 아, 그렇죠. 지금도 있죠. 그렇죠. 예. 네. 제가 어. 없을 우리가 돈이 없지. <웃음> 예전에는 이게 좀 대형 녹음실이나 이런 데는다 음... 어시스턴트 음... 엔지니어들이 음... 많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물론 대형 녹음실에는 어시스턴트 음... 엔지니어가 있지만 네. 대형 녹음실 자체가 이제 별로 없으니까. 네, 대형이 별로 없죠. 네. 근데 어쨌든 어시스턴트 엔지니어들이 이제 녹음하고 간 거를 전부 이제 다 정리하고 그렇죠. 네, 에디팅하고 튠하고 음... 믹스 엔지니어들이 믹스를 잘할수 있는 상태로 다 준비하는 과정을 하 사실 그런 거 떠올리면 돼요. 그 의학영화에서손딱 씻고 딱 이러고 들어가면 옆에 메스! 딱! 딱!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 째는 거지. 그게 빅스엔진이요. 저는 어시 생활을 꽤 오래 했거든요. 거의 이제 어시스턴트들은 집에 못 가죠. 하.. 이 어마어마한 3D 직종 그래서 지금도 사실 쇼파에서 자는 게좀 편해요. 저는 어시 생활을 호주에서 했었는데 네. 어, 외국에서 포즈에서 네. 했었는데잘 나와요 어씨 페이가 잘 나와요 할만해요 진짜 어씨 로도 할만해요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넌무섭더라고요 네. 아, <웃음> 어씨들 그렇죠? 생활하는 거 봤더니 <웃음> 집에를 못가 <웃음> 7일 중에 6일은 녹음실에서 먹고 자고 해요 지금은 그래도 음, 페이나 이런 것들이 음. 그래도 기본 페이들은 좀 음. 많이 나오는 편인데 네. 제가 처음 뭐 어씨 생활하고 이럴 때만 해도 음. 배우러 가는 거죠. 약간 도제 개념 같은 게 있었어요. 어, 예, 도제 개념으로 음, 가는 거니까, 음. 뭐, 페이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음, 음. 네. 페이도, 내 생활도, 음. 영혼도, 어, 영혼도 없죠. 그렇죠. 몸 닿고 있는 협회에서 네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이제 기본적인 페이는, 예, 음.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그래서 계속. 어시를 쓰는 녹음실 자체가 없어져. <웃음> <웃음> 저희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인 식당 같은 거. <웃음> 1인 셰프가 운영하는 <웃음> 1인 식당. <맞아요. 웃음> 1인 식당. 예, 예. 예. 녹음부터 네. 레스까지 전부 다. 네. 보통 이제 믹스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는 레코딩 엔지니어 생활을 오래 하다가 믹스 엔지니어까지 넘어가는 경우들이 음.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믹스라는 과정 자체가 레코딩을 잘 모르고서는 잘할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네, 요새는 전자악기라던가 장르적인 특성상 음. 녹음을 배우지 않고 바로 이제 믹스 엔지니어로 음. 뛰어드시는 분들도 꽤 없진 않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음악이라는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사람이 꼭 녹음을 해야 되는 분량들이 항상 있거든요 존재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녹음일을 잘 모르면 믹스 엔지니어를 잘 하기가 좀 힘든 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레코딩 엔지니어보다 믹스 엔지니어가 반드시 뛰어나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나 레코딩 엔지니어를 오랫동안 하시던 분들이 믹스 엔지니어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네. 그 경력이나 노하우의 차이가 나는 것 뿐이지 레코딩 엔지니어가 더 낮은 등급의 엔지니어다 이런 아, 얘기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레코딩 엔지니어가 믹스 엔지니어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네. 되게 많은데 네. 마스터링까지 겸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흔하진 않죠. 흔하진 않지만 없지도 않고 네네. 마스터링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관점과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달라요 네 다르죠 네, 사실 레코딩에서 믹스까지 이어져 올 때는 약간 좀 같은 개념으로 음, 음, 넘어오긴 맞죠. 하는데 맞죠. 마스터링은 조금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좀 다릅니다 일단은 마스터링에서 하는 역할 자체가 어느 환경에서 듣더라도 비슷한 소리가 재생되게끔 EQ 대역이나 전체적인 밸런스를 한번더 봅니다. 아 맞습니다. 검수 작업을 하는 거죠. 아 맞아요. 음. 그거 진짜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믹스 엔지니어가 바라봤던 관점을 다른 사람이 제3자가 한번더 바라보면 조금 더 객관적이 맞아요. 예, 조금 더 객관적이 될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리를 일단 키웁니다. 아 그렇죠. 볼륨을 되게 많이 키우게 되죠. 왜냐하면 믹스 단계에서는 마지막 최종 결과물이 볼륨이 되게 작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일반적인 재생 환경에서 TV, 뭐 CD, 음. 플레이어, 뭐 핸드폰 이런 음. 데서도 다 재생할 때 가장 적정한 레벨, 음. 그 레벨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게 제이 실행 논리인데 자기의 곡이 남들의 곡보다 크면 유리한 점들이 생겨요. 크면? 크면 좋은거죠 <웃음> <웃음> 이제 그러면 서로들 늘... 볼륨을 키우려고, 라우니스 워라 그러는데, 음악 전쟁. 그렇죠 음악. 꽉 눌러가지고, 어떻게든. 근데 이게, 이런 쪽으로 많이 누를수록 사실, 데미지를 받습니다. 음악이 잃어버리는 것들도 음, 음, 많아져요. 그렇죠 요즘은 약간 들해졌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외려 좀 떨어졌어요. 아, 어, 네네. 네. 영국 쪽도. 네. 우리나라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점점. <웃음> <웃음>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웃음> 내가 야, 더 커야 돼 그러니까. 마스터링 하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소리를 또 키우는 게 있습니다 소리를 키우는 작업이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는 하죠 네. 마스터링 하면서 네. 근데 어쨌든 이 마스터링 하면서 소리를 키우는 단계에서 음음. 볼륨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프로세싱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프로세싱 중에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톤 보정들이 음. 이제 결합이 되면서 네. 마스터링은 진짜 이제 뭐 화장을 한다던가 네, 그렇죠. 아니면 진짜로 그런 세공된 거를 음음. 함에 담는다던가 이런 표현으로 비유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스터링이 잘 되고 안 되고 또 판가름이 꾹 눌러서 소리를 올리는데 최대한 데미지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끌어올리는 게또 기술이죠. 강승희 감독님이랑도 한번 마스터링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아, 아 예, 네,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도 음. 홈마스터링이나 이런 걸 하면 음, 음. 볼륨을 키울 수는 있어요. 그쵸. 근데 네. 그렇죠 근데 소리가 망가지죠 그렇죠 잘 키울 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뮤션들이 네. 볼륨만 리미터 같은 거 써가지고 네네 네. 그냥 볼륨만 뻥튀기하면 음. 다 찌그러져 있거든요 소리가 네, 네. 약은 약사에게 그쵸 네. 마스터링은 마스터링 엔지니어에게 네. 그 사람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벌목꾼 중에 뭐 음악을 하시거나 그러신 음. 분들이 계시다면 꼭 처음에는 엔지니어들 음. 경험 많은 엔지니어들 아. 경험 많은 마스터링 엔지니어들 음. 일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단지 녹음실 가서 비싼 장비들을 쓰고 뭐 이런 거에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아, 사실 그 엔지니어의 경험을 사는 거거든요. 아, 맞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본 다음에 어, 나는 엔지니어 없이 할수 있겠는데는 달라요. 아. 근데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안 해보고 어, 그냥 내가 할수 있겠는데는 좀 거리가 먼 얘기인 거죠.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음. 음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네. 엔지니어가 만들어지는 <웃음> 과정. <웃음> 그쵸. <웃음> 네. 자, 저희가 보통 이제 뭐 녹음 엔지니어, 뭐 믹스 엔지니어, 그 다음 마스터링 엔지니어, 뭐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군에 속하지 않는 라이브 엔지니어도 있죠. 아, 그쵸. 네. 저, 저는 라이브 엔지니어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아, 진짜 존경합니다. 네. 저희는 그나마 녹음실에서 앉아서 하잖아. 아. 앉아서. 네. 에어컨 바람 쐬고 아, 히터 쐬면서 가 하는데 음. 와 그분들은 진짜 야외에서 야외에서 음. 그 다음에 스피커 좀 무거워요 들러 들러내고 <웃음> <들>, <웃음> 네. 저희랑 관점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아 그렇죠 저희는 어쨌든 계속 남아 있는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서 음. 뭔가 디테일이나 뭐 이런 표현에 굉장히 음. 많이 신경을 쓰는 반면에 음. 라이브 엔지니어분들은 이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쇼머스 고원입니다 그렇죠 네. 사고 나면 안 되고. 어 사고 나면 큰일 나죠. 네. 그러니까 항상 조마조마 해야 되고 항상 음, 체크 음. 많이 해야 되고. 저도 가끔 이제 그 라이브 엔지니어로 나갈 때가 있어요. 어 그러세요? 네 밴드들이나 어. 뭐 이렇게 단독 공연 같은 거 네네. 나가면 아침부터 긴장이 돼서 <웃음> 라이브 상황에서 사고라는 건 사실. 소리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 대형 사고잖아. 대형 사고지. 대형 사고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음. 라이브는 실황 녹음만 하고 아. 어, 절대 라이브를 음. 엔지니어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은은 약사에게 아. 라이브는 라이브에. 게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마스터링까지 다 되면 음. 음악이 이제 다 만들어진 거죠? 네, 그렇죠. 마스터링 끝나면 만들어진 거고요. 네. 그 나온 파일 을 가지고 이제 뭐 CD를 프레스하거나 음. 이런데다 스트리밍 사이트에 유통을, 사이트에다, 예, 유통을 네. 하, 시키거나. 네.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는 그 음악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의 머릿속에서 이제 일어났던 영감들이 음. 이렇게 프로듀서와 엔지니어들의 이런 손들을 거쳐 가지고 최종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네. 거고요그 안에서 사실 가장 힘든 사람은 아티스트예요 음. 진짜 너 나도 힘들던데 <웃음> 형 그냥 힘드신거고 <웃음> <웃음> 원래 힘드신거고 <웃음> 아티스트들이 항상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음. 왜냐면 또 본인의 결과물이고 네. 다 본인의 이제 아픈 손가락들이기 때문에 음, 음, 음. 아 진짜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죠 네 뮤션이 힘든 거는 뭐뭐 주말하면 네. 뭐, 잔소리고요 네. 다만 이제 비하인드 씬앞전면에안 나오는 아. 프로듀서와 수많은 네. 엔지니어들의 이런 네.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저희가 좀 가볍게 던지기는 했지만 네. 뭐 여러모로 네. 좀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음. 저희 직업에 대해서 다시 네. 한번 그쵸. 찍어보는. 그쵸? <웃음> 오늘 이 알랑가볼라 코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오늘 저희 방송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프로듀서 김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